큐. 아 제가 오늘은 공방에 왔어요 공방에. 아, 왜 공공방? 큐. <웃음> 오늘 제가 진짜 평에서 정말 특별한 곳에 왔습니다. 이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. 이게 홀더가 이렇게 짧은 게 있어가지고, 아. 안쪽에 꽃이 들어가고, 홀더를 위쪽에 올리는 거고, 네. 이거 같은 경우는 홀더가 깊잖아요. 아. 이렇게 되면은 큰 꽃은 이제 얼굴이 큰건안 들어가고, 그래서 제작 방법이 다 다르고, 가장 쉬운 거는 사실 이거예요. 이거는 꽃을 넣고. 사이드에다가 그냥 꽂기만 하면 되거든요. 아, 넣고 나서 젤 왁스를 붓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, 아. 어린지 할 때만 조금 신경 써가지고 해주시면 음. 되고, 제가 캡처해 왔습니다. 이거 만들려고 마음에 들어요. 준비가 철저하죠. 어떤 식으로 여기에 붙일 건지 꽃을 좀 골라 가지고 여기 펼쳐 놓고 나중에 미리 붙이면 괜찮거든요. 이제 <웃음> 진짜 친구 같은 결혼을 데 쉽지가 않아요 아데 네, 재밌어요 한번더 하면 진짜 잘할 것 같아요 자 일단 이.. 색감 배치도 쉽지가 않고 뭐 붙이는 작업은 더 어렵고 너무 처음부터 고난이도를 선택한다고 그렇지만 쓰일까? 근데 난.. 괜찮은 것 같은데? 이렇게 다니까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 리본을 제가 사주려고 되게 예뻐가지고 최근에 입을 건가거든요 아 진짜요? 역시 야, 알아봤구만 네. <웃음> 근데 어렵긴 한데 어 부평에서 한번 꼭 해볼만한 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공방. 데이터 하기도 좋고 아니면은 그 결혼하시는 분이 있거나 이럴 때 집들이 갈때 선물로 선물로 갈때 진짜 최고고 또이 선생님이 포장도 진짜 세련되게 예쁘게 해주셔서 여러분 진짜 최고입니다. 안녕